두 분다! 두 분다! 뭔가 수산시장 엉데련드의 운명이 뭔가 사지 그..한국제조 똥방송 네 오늘은 제가 이걸 왜 찍었냐 제가 지금 머리를 안 자른지 거의 2년 반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머리를 자르러 시험 몇칠 남았지? 시험 한 3일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버스를 타고 시내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거왜 열려있는거죠? 여러분의 왕대륙 영대륙입니다 일단은 씻고 나왔고 그 머리를 자르려면은 머리를 내리고 가야돼요 우선은 머리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이쁜데? 머리 자르지 말까? 오케이! 여기서 꿀팁 이런 큰 바지 입을 때 완전 이렇게 조여지면은 구겨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살짝 당겨줍니다 이... 어, 어, 좋 X 됐다 네 우선 나왔고요 오늘 날씨 완전 해보 굿데이네요 우선은 친구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아 김치 받았어 봐봐 나봉지에줬어 이웃에게 김치 받고.. 아 김치 냄새 김치 받고 좋아하는 자지훈씨 이제 시내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오늘의 계획이 뭐죠? 오늘은 일단 가서 담장나무로 뻗은 나무집에서 밥을 먹고, 밥을 먹고, 영둥이 머리 좀 자르고, 영둥이 머리 좀 자르고 영화, 영화를 봐야죠 영화, 영화, 영화, 영화, 영화, 영화, 영 가는 길에 봅시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를 말할 화 같으면. 저의 23년 지기 친구 네 23년 23년 지기 20, 친구 23, 23, 네. 23, 23년 됐죠? 23년 된같습니 23년 정도 됐고 음. 이름은 자지훈입니다 이름은 자지훈입니다 <웃음> 네이 아. 세상을 자지훈지 할수 있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음. 오늘 음. 영화는 생일을 보기로 했습니다 생일을 봐야 돼? 이 새끼가 오늘 생일이에요 네. 오늘도 네. 생일이에요? 생일은 좀 슬프니까 오늘 4월 19일 또 이제, 이제 세월호 보호주기? 보호 오죽이 오죽이 오죽이 그 그렇지 일 전이네요 그러면 이제 생일을 보고 너 어, 그때 성냥 갔냐 중2때 세월 세월로 터아 우리 못 갔어요 못 갔습니다 자 우선은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일단은 밥을 먹어야 돼밥 집밥 반입 요 밥집 이름이 뭐였죠 밤장 너머로 뻗은 나무 밤장 너머로 뻗은 나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복 입은 형들 있어갖고 좀 사려야 될것 같아요 나 주머니에 손도 빼겠습니다 나는 진짜 고등학생들이 너무 무서워 고등학생도 무섭워 지나간다 조용히 해야겠어저 고등학생 형들이 좀 무섭죠? 깔아야 돼자 우선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왔습니다 지금 가정집 와가지고 밥 먹고 있는데 옆에 형들이 너무 무서워서 영상을 못 찍고 있었습니다 지금 두공기집 먹고 있는데 거의 먹고 뒤질 정도로 많아요 밥 먹고 누우면 안 돼요 밥 먹고 누우면 안 돼요 카드를 끼워주세요 아 수동인가요? i 뱅을 꺼내주시오 우리가 만 오천 원, 만원천 원. 바카나탕 열개도탕할게요 o t s 게요 e I'm not s u 자 이제 밥을 먹고 머리를 자르러 가는 길입니다 제가 m 던 o t s 저 쪽에 있는 준아 안 보이네요. 준아 잘생겼네 자준과 함께하는 안성시내 미용실로. 잠 머리 자르러 들어가겠습니다. 위협이네. 위협이네. 머리를 자르고 나왔습니다 얼굴이 존나 길쭉해졌죠 이제 어디가죠? 저희는 주씨에갈거예요 저희 이제 주씨를 갈건데 저희가 지금 시간이 저는 한 2시간 남았거든요 아, 영화까지 영화를 보기로 했는데 2시간이 남아서 그냥 걸어다니려고요 그럼 이따 주씨를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아! 이제 곧 슬픈 영화 탱이를 볼겁니다 탱이보기 일단 영화보고 울면서 후기 남길건데 뭐 영화 스포는 하지 않을게요 광정민이 범인이다 자, 일단은 cgv 도착했고요침 느낌 저는 똥을 살겁니다 근데 1층에서 지금 똥을 까라고 갔는데 응. 화장실 문을 누가 잠갔어요? 뭔가 수상해 뭔가 수상해 나가그뭐 음, 했어 지금 뭔가 수상해 뭔가 수상치장 범죄현더니 분명히 뭔가 수상치장 너가 예매하고 있을래 나똥 쌓게 네 지금 영화를 보러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여기, 여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좀 조용해야 돼. 네.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 앉아야 되지? 아씨 사람이 너무 많아. 아씨. 그러면 해피 버스데이 시청하고 오겠습니다. 영화 어떠셨죠? 반칙이지. 반식이죠. 저 영화 보면서 이렇게 운적이 없습니다. 아, 이거는 이거 너무 슬프다. 음... 나 영화 보면서 원래 오줌 싸는데 오늘 오줌 못샀어 눈물로 다 나왔어. <웃음> 진짜 오줌이 눈물로 다 나왔어. 개이득 봤네. 개이득 봤어요. 아, 진짜 이렇게 슬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생일 생일 정말 좋은 영화 같고요. 생일 보세요. 하여튼 이제 그런 버스를 타고 우선 집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 지금 10시 20분밖에 안되는데 버스가 없어요 살기 좋은 동네야? 살기 좋은 도시 안성에서 버스가 없기 때문에 약 2시간 걸어가야 되는 거리인데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멋있는 선배분들께서 좀 에바야 근데 어바야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선배분들께서 저희를 구출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게 20대죠? 이게 20대죠 선배들한테 20대 맡겠습니다 선배들 저희가 맥도날드 사드릴 예정입니다. 살기 좋은 동네야. 살기 좋은 도시 안성이었습니다. 굿. 네, 우선은 선배님들의 구출 덕분에 안전하게 집까지 귀가를 했고요. 어, 재미없는 영상, 재미없는 브이로그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이 휴지와 함께 자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